일단 르블랑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예전부터 저번 시즌부터 솔로 랭크에서 모스트 1위였고좀 자신 있는 챔피언이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자신감도 두면서 나도, 나도 이거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꺼냈었고 일단 오늘 1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살러스기도 했고 웬만하면 킬각이 잘안나와요 안 그래서 감전이나 콩콩이든지 뭐들순 있는데 어차피 킬각을 어차피 못 잡을 거돈 돈을 빨리 띄어서내템 코어 템을 더 빨리 올리자 그런 마인드로 도벽 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 저번에 그 어제 이틀 전에 MVP 때 인터뷰 때도 한번 말했었는데, 사실 서머 때막 하면서 자신이 좀 없었어요. 왜냐면은 하여튼좀 자신이 없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코치님이나 선수들도 감독님들도 옆에서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왔 다독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. 거기서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꺼내, 이제야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